이번 화학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웃음> 지난주에 우리가 원자 구조, 원자 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자 궤도 함수가 어떤 종류가 있었느냐 S궤도와 P궤도, DF궤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유기 물질은 sp 궤도만 사용하여 모든 물질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정확하게 공유 결합으로 유기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을 할수 있도록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학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을 리뷰를 잠깐 하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유기화물이다. 유기화물이다는 얘기는 화학적인 결합을 이룬 순수한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주로 탄소와 수소 산소 황인인황이 이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가장 간단한 것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여기 물질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메탄을 메탄 가스가 만들어졌는데 메탄 가스는 CH4라는 분자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CH4가 메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이와 같이 안쪽 1S 궤도의 전자는 전자는 탄소 경우에 원자번호 6번이었습니다. 1s의 전자 2개, 2s의 2개, 2p의 2개였는데 자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가 화학 결합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s 궤도에 전자가 하나 2p 궤도로 역이 되어 excited 되어 가지고 올라간 가 다음에 S, ES 궤도, EP 궤도 세 개가 혼성화를 이루어 가지고 SP3 혼성화 궤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안쪽에 ES 궤도 공 모양이 보이죠. 그 다음에 P 궤도 PX, Y, C 세계 궤도를 우리가 아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궤도가 혼성화를 하고 이루면 혼성 궤도 SP3 혼성 궤도 이와 같은 정사면체 구조를 띠고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단 탄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이루어서 이와 같은 정사면체 삼각형 세계로 이루어진 정사면체 구조로 되어있다. 자,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사면체 구조가 자 이렇습니다. 자 보이죠? 정사면체 여러분들 이 정삼각형이 정삼각형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게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정사면체 구조예요. 자, 각각의 각도가 9.5도 109.5도 결합 길이 똑같습니다. 네 개가. 결합 역 결합 에너지도 강도도 똑같아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메탄이 만들어진다. 자, 이 액입니다. 메탄.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전부 단일 결합. sp3 혼성 궤도로 만들어졌다. 이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두 탄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그러면 CH4 다음에 자, 이것이 자, 이렇게 CH3, CH3. 그까 그러니까 이거는 메탄 다음에 탄소가 하나 더 늘어난 에탄입니다. 에탄은 CH3CH2, C2H6, 에탄입니다. 에탄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와 탄소, 탄소 사이에, 탄소, 탄소 사이에, 음, 이와 같이 단일결합, 모두가 단일결합입니다. 근데, 자, 이걸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때요? 이 회전이 되죠. 자 위쪽, 앞쪽, 뒤쪽 탄소가 일치되어 있다가 이것이 회전을 한다면 이렇게 엇갈린 형태도 나오고 겹쳐진 형태, 엇갈린 형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중 결합을 이룰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건 단일 결합이에요. sp3 혼성입니다. 자, 이중결합을 이룰게요. 이중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렇게. 자, 보이죠? 여기 보이죠? 자, ch2, ch2.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중결합이 하나는 이렇게 악수하는 시그마 공유결합이고요. 하나는 피 궤도가 측면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파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이 시그마고 어떤 것이 파이 공유결합인지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두개 똑같아요. 그런데, sp3 혼성의 단일 공유 결합의 곱하기 이두 배의 이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이중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sp3 혼성 궤도로 이렇게 단일 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메탄이었습니다. 자, 메탄을 메테인 이렇게 에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말로는 메탄 기체 상태 깼습니다. 자, 메탄의 혼성화 결합으로서 다시 말해서 109.5도 각 속도를 가지고 있는 4개의 sp3 혼성 궤도로 변환되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숫소가 결합되어 메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탄소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면 앞쪽에 에탄을 만들었고요. 이중 결합을 가졌는 에테인, 자, 에테인, 뭐미스프린트네 자, 에테인이 아니고 에텐입니다. 이엔입니다. 자, 에텐, 에, 에탄. sp2 혼성 궤도로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 에텐, 에텐.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에텐, 에텐. 에텐은 ch2, 이중결합 ch2. 이것은 sp2 혼성 궤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sp2 혼성 궤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es 궤도 전자와 ep 궤도 전자 두 개가 혼성을 이뤄서 sp2 혼성 궤도 세 개가 만들어지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궤도는 그대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R형 모양의 피계도가 보이죠 자, 이거고, SP2 혼성의 세 개는 이와 같이 삼각형 형태로 120도 각도로 이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 탄소 SP2 혼성과 또 하나 옆에 탄소 SP2 혼성이 방금 앞쪽에서 제가 설명했는 것와 같이 이와 같이 이중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중 결합을 만들려면 sp2 혼성 궤도가 만들어져야 만든다. 그다음 또 삼중 결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은 삼중 결합은 sp 혼성입니다. 그러니까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궤도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sp 혼성이면은 삼중 결합으로 삼중 결합이 만들어지려면은 sp 혼성 궤도로서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단일, 이중, 삼중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설명을 할수 있도록 자기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은 화학결합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자, 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화학결합에는 어떤 결합이 있느냐? 자, 지금 설명한 것은 유기화물을 만드는 것은 공유결합이다. 자, 공유결합에도 배위공유결합이라고 주장하는, 얘기하는 공유결합도 있고,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그러는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자, 공유결합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서 공유합니다. 탄소가 전자 하나 내고 수소가 하나 내어서 공유결합을 시그마 공유결합을 이루던 파이 공유결합을 이루는 경우 배위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요 한쪽에서 전자를 두 개를 다 내고 나머지 쪽에서는 몸만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이루기 위한 전자를 한쪽에서 낸 경우를 배위공유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냥 각각 하나씩 낸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배위공유결합을 간단하게 공유를 생략하고 배위결합 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역시 공유결합인데 결합하는 형태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냈느냐 아니면 한쪽에서 다 내었나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 이용결합에 대해서는 유기화물은 이용결합을 형성하는게 없습니다. 이용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 이루어진 결합입니다. <웃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먹는 식염, 소금이 이용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러면 은 이용결합이 무엇일까 조금 더 여러분들 고심을 하고 나서 설명을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학 결합의 종류는 우리가 봤습니다. 용결합, 공유결합 이외에 다른 결합은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합 사이에 결합, 화학 결합 종류가요. 분자를 만드는 단계에서 결합력이 있고 분, 만들어진 분자와 분자 사이에도 결합력이 존재합니다. 자그 결합력이 수소결합이라는 결합이 있고요. 또 반대로 바울스 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결합은 무엇이고 반대로 바울스 결합은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합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소결합은 이렇습니다. 자 수소하고요. 뭐하고 사이 결합이냐 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입니다. 수소하고 전기 음성도가 아주 센플로르 불소 산소 질소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력이 수소 결합입니다. 반대로 바을스 결합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뭐, 이온이라든지 수소결합이라든지 이런 결합이 아니고, 아니고, 그냥 중성의 원자, 중성의 분자들 사이에도 결합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반대로 바을스 결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분자와 분자 사이에도 결합력이 존재한다. 를 그러면 은이 결합력이 어느 정도 강한 순서가 어떻게 나열하면 될까? 결합이 강한 것이 이온결합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 공유결합이 강하고 수소결합이 강하고 반대로 바알스 결합이 가장 약합니다. 이와 같이 화학결합에도 결합력의 차이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도 이어서 계속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실험실 안전에 대한 그 동영상 강좌 강의를 좀 들으십시오. 듣고 나중에 실험을 하게 될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화학, 화학물들의 구조와 이름, 명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이해되지 않으면 두 번, 세번 읽고 책도 보면서 자, 이 장을 화학결합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